반갑습니다 아,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아, 전망품 구장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세상에 낯도깨비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정말로 이 법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심과 세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배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낫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 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 어머니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안 들어가고 정말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장 장보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그날 아무튼 엄청나게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점쟁이 같은 분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짜고짜 어머니가 바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를 뭐 걸러서 들을 수가 없고 그 굉장히 낙담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 엄마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거의 90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보면. 그리고 보면 저는 이렇게 정말 실력 있고 뭔가 인생의 길을 도움되게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이렇게 뭐 자식이 다친다거나 부모가 죽는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탁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돈을 갈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게 접하고 그래가지고, 듣고 보고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소부터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무튼 그,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제가 좋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먹어서 저 경기 북부에서 교화를 할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매스컴에서 크게 그 기사화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어떤 분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으로, 그 시신이 부패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장사를 안 지내고 했던 것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그 작은 종파의 지도자가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동네 같은 동네였어요. 아, 이게 저는 정말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밝은 세상, 문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은 게 아니냐. 가끔 가다가 종교 그러면 저희들도 종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솔직히 좀 종교인이라고 하기가 창피한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상식에 바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앞에서 이제 낫도깨비의 종류를 쭉 말씀하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약간의 돈만 투자를 하면 뭐 몇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그 전화를 들으면 그렇죠 속으로 이제 바쁘다고 하고 끊긴 하지만 정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그렇게 불로소득을 할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정말로 그럴 수 있는 희귀한 케이스라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애써서 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속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런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문명 세상이 덜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그럴듯한 권위를 가지고 어 인정을 받는 그런 조직들도 어 잘못된 낫도깨비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언론사인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요새는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팩트라고 해야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런 것 같은데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전파하고 거기에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에 편중된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나서 팩트가 잘못됐다고 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사라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은 또 유튜브나 저도 이 시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텐데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이 근거 없는 얘기나 정말 한쪽에 치우친 얘기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건전한 정신의 바탕에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낫도깨비와 비슷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 법문이 재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한번 읽어봐드렸는데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요렇게 네모를 빈칸으로 남겨놨는데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한번 채워보시죠. 근래인심을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1920년, 30년 그그 그 정도쯤인 것 같아요. 아 그때 뭘 보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인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태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종사님한테 안타깝게도 눈에 띄었냐. 도통을 꿈꾸는데 무엇 없이 예. 공부 없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모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노력입니다. 잘 생각하면 아주 상식적인 말씀들이에요.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또뭐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여기에 이제 준비입니다. 예. 그냥 어떤 때가 되면 무엇이 되겠거니 하는데 대종사님은 그런 거 별로 인정도 안 하고 반가워하시지 않아요. 뭔가 준비해야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술. 예. 정사할 때 사술입니다. 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큰 도라고 하는 거죠. 정법의 반대죠. 사술. 어, 여기도 한번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예. 모략입니다.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나도깨비니라 도깨비라는 단어를 그러게요. 드라마 때문에 그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드라마 이전에는 별로 도깨비 얘기를 요즘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화책에도 자주 나오고 어른들이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면 도깨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주된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뭐, 술 취한 사람이 밤에,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그 어두운 달밤에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뭐 시루 한 판을 해서 뭐 이기면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한밤중 내내 그 도깨비한테 끌려다니고 뭐그랬더니 근데 아침이 돼서 술 깨서 보니까, 뭐, 피 묻은 몽당 빗자루가 있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리고 또 뭐, 도깨비 방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금나와라 뚝딱, 뭐, 은나와라 뚝딱 하면 뭐, 그래서 도깨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것은 도깨비는 낮이 아니라 밤에, 밤에 출몰하거든요, 밤에.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원래 그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도깨비의 아이덴티티는 밤이에요. 밤의 역할을 하는 그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낮도깨비예요. 도깨비 같은 짓을 낮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낮도깨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귀신 이러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도깨비 그러면 좀뭐 유머러스하고 좀 어수룩한 면도 있고 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사람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낫도깨비 소리를 들으면 좀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낫도깨비의 종류를 소태산 대종사님은 다섯 가지로 보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제대로된 신앙과 수행,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수행, 아주 뭐 아주 독특한 것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뭐 계시를 얻거나 뭐 이렇게 꿈꾸는 무리 또 뭔가를 이렇게 씨를 뿌려서 가꾸고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노력 없이 성공을 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낫도깨비예요. 세 번째 낫도깨비는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날짜가 되면 큰 일이 벌어지거나 종말이 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게 맞냐. 이 앞뒤가 안 맞네. 합리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인간들이 할 일인데 그런 것 없이 때만 기다리면 된다? 굉장히 참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분이야요 대도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갈수 있는 길이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지요. 그래서 뭐 떳떳한 것이 도다, 이렇게 스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도를 버리고, 큰 길을 버리고, 옆길로 새는 이유는, 옆에서 자꾸 그러죠.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길로 빠지는데, 여기는 밋밋해요. 그냥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땀흘려 노력하고 또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야말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새 길로 빠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낫도깨비라고 보셨어요. 아... 어... 여기 보면은, 그런 무리들이 어때요? 세상에 가득하여, 이, 그때, 70, 80년 전 또는 100년 전에, 이런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셨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는데, 대종사님 지금 계시면은, 이 안타까움이 좀 덜어지셨을까.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서,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낫도깨비는 어디 삽니까? 나도깨비는이 세상에 사는데 <웃음> 결국은 어리석은 마음 안에 서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리석으면 나도깨비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더 무서운 거는 내가 어리석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도깨비가될 수도 있다.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게 될 수가 있다. 잘못 이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가 더욱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요즘 물질문명은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 정도로 참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발전의 속도가 정말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도깨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이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을 해도 낫도깨비는 출몰할 수밖에 없다.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할게 아니라 저부터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우리서부터 내 마음에 어리석음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가 되, 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또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가 안 되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 대도에 합당한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낫도깨비 숫자를 늘려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대명천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죠. 크게 밝은 세상인데 물질문명은 참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어, 원불교적으로 얘기하고 초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 세상에 바른 공부는 참 많지만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은혜를 깨달아서 어, 은혜에 보온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잘 쓰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고 이거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를 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정말 대명천지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가다가 상식에 정말 어긋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줄어들면서 살기 좋은 낙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광고 카피도 있는데 낫도깨비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될것 같고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몰아내서 우리가 낫도깨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정말 정신이 건전하고 상식에 바탕하고 합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교 전망품 구장 말씀을 그냥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법문을 또 소개시키고, 소개시켜드리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